아, 에세요그죠둘 사랑에 <웃음> 있어서 <바로. 웃음> <웃음>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그룹을 내신 아버지 찬양과 응원과 존귀를 올리고 이 세상 살면서 이 순간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제림하실 때구하 해서 나를 보내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. 아버지, 선배가, 언니가 원하는 바를 가슴이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. 이 세상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님.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멘. 기 아, 이 안만 만지자. 아니. 이 뒤에 더열거야 여그분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반대쪽으로 와주십시오 고요라이신 분들은 이쪽 인도로 올라가주세요 고요하이 해주실 분들은 인도로 올라가주십시오 반대쪽 기본적도에 올라가주십시오 <목소년단> 자밖에가밖에 비가 오는데 한참을 기다리시오 살짝 한참 나 안가세요 가시는 분들은 다나고 <목소년단> <요거 다가>, 조금만 주세요 <목소년단>